안녕하세요 목비리입니다 이왜 이렇게 가까이 있니? 되게 당황..이 누구야 하셨죠? <웃음> 제가 지난주.. 지금 수요일이죠? 수요일밖에 안됐나요? 수요일밖에 안됐네요 제가 일요일날 붙임머리를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가슴 밑으로 머리가 이렇게 불편하긴 합니다. 제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한 여기 정도? 겨드랑이 기장? 그 밑으로는 단한 번도 태어나서 단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어렸을 때한두번 한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줄곧 이 어깨 기장이나 아니면 숏컷 단발을 많이 유지를 했었어요 그 머리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뭐 미용실에서 추천을 많이 받기도 했고 상 단발을 유지를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머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관리하는 게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붙임머리를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 처음 해보고 또긴 머리가 긴 머리를 계속 굳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보는 거니까 근데 머리 감는 거랑 말리는 거 요거랑 좀 주의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잘때 머리를 똥머리나 아니면은 딱코 엉키지 않게 조심하고 자면 정말 이런 긴 이쁜 머리를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감은, 감으면서 머리가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빠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빡빡 안 감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빡빡 감아도 진짜 하나도 안 빠집니다. 더 신기해. 너무 신기해. 머리 말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닫습니다. 자, 지금 진짜 감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예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제 머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. 진짜 머리는 여기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딱히 말고 스..스.. 스, 스 뭐지? 제가 방, 기법은 잘 모르겠어요. 자막으로 넣을게요. 이렇게 한 가닥씩 다 넣었어요. 보시면 보이시죠? 이렇게 되는데 머리는 어떻게 발리냐면 자 여기서 빗으시면 안 돼요. 이 상태에서는 빗으시면 안 되고요. 일단은 먼저는 에센스 이 에센스를 머리가 기니까 한 500원? 동전 정도 써서 인조 머리랑 그리고 머리 두피 쪽은 말고 머리 쪽으로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에 이렇게 발라주세요. 특히 이 경계선 부분에 저는 좀 발라주는 편이에요. 신경 써서 그러면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리대는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요렇게 드라이기를 요렇게 두고 이렇게 흔들면서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빗는 거 알려드릴게요 머리는 요 꼬챙이빗, 저 꼬리빗으로 하는건데 이렇게, 이렇게 그냥 일직선 내리시면 안됩니다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눕힌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빗어주세요 뒷머리도 저는 솔직히 관리가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머리도 너무 안 빠지고 관리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아마 때 릭터치 <웃음> 받고 또할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자 머리를 대충 말리고 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면 이런 상태가 돼요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음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직모가 아니고 약간 반 곱슬이라서 그냥 가만히 여기서 드라이를 안하고 출근을 하면 이렇게 좀 티가 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경계선 라인 부분만 이 인모랑 그리고 저의 진짜 모랑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이 고데기는 머리가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, 젖은 상태에서 하신 머리 탑니다.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머리가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이 경계선 부분을 잇모랑 그리고 저의 진짜 머리랑 같이 이렇게 펴줍니다.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 보이죠? 그죠아 내가 지금 이거 붙여서 지금 얘가 조명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았어 이렇게 펴줄게요 자 경계선 지금 머리 보이시죠? 요 머리 요 머리랑 이모랑 같이 쭉쭉 쭉. 저는 판 고데기가 없어요. 전 이렇게 두근 고데기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걸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러면 아까 안 했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. 그죠? 든지 나 지금 이게 안 뜨겁다니까 전원이 꺼져있었어 요렇게 요렇게 표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진짜 고급 스키이 없어도 보시면 그렇게 티 안나요 정말 티 안나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이 진, 진짜 머리를 살짝살짝 이렇게 꼬챙이로 사이사이에 넣어서 감춰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건 저도 잘 못하겠어요 아직. 이렇게 해서 하면 짜잔 완성이다 진짜 머리가 정말 사람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짱신기해 그래서 지금 붙임머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보시고 싶었던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저는 긴 머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붙임머리가 요번에 생전 처음 붙여보는 머리구요 보세요 잘 모르겠죠? 봐봐요 여기는 안에서 이렇게 뻗치잖아요 이 뒷머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머리를 닦고 자거나 아니면 똥머리를 하고 자잖아요? 그러면은 자연이,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요. 밤새. 아침에 드라이만 살짝 해주면 굉장히 이쁜 머리가 나옵니다. 부 머리 말리는 법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